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월 18일 점검되는 그랑사가 업데이트 되는 내용입니다 점검은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총 5시간 진행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에는 복마일 재단 추가되는 내용 그 다음에 그랑스톤의 수급 개선 챕터 난이도의 하향 조절 네네토의 장비점 밸런스가 조절되고 게임 콘텐츠 및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점검 이후에 종료되는 이벤트 모음에서 이렇게 목록이 쫙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 한번 끝나는 이벤트들 모아놨습니다 거기서 어떤게 자세하게 없어지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여기서는 출석부까지 포함해서 끝나는게 다 추가되어 있네요 자 판매가 종료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자 동방나들이 코스튬 상자 이게 없어지고요 설날 복주머니 패키지 123다 사라지게 됩니다 복주머니 패키지 유료 다이아 상품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 위에 길드 나눔 패키지 설날 다이아 패키지 설날 장신구 패키지 싹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동방 나들이 코스튬은 유로 다이아 3,000개로 구매하는 그 코스튬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은 바로 복마의 재단입니다.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복마의 재단 업데이트 된다고 얘기가 했었죠. 이 복마의 재단은 이제 어둠 속성의 보스를 잡는 퀘스트인데, 이렇게 여러 설명이 있지만, 줄여보자면은 이 복마의 재단은 5분 동안 치러지는 태그 전투, 태그 전투로 진행되고요. 이때 태그는 30초로 쿨타임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누적 데미지가 가장 높은 유저를 랭킹 순으로 집계해서 또 이제 별도의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분 동안 내가 버티거나 5분 안에 캐릭터가 전멸하면은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이 케로베르스한테 입힌 누적 데미지가 점수로 환산되어서 기록되고요 점수에 따라서 랭크가 존재하고 시즌별 누적에 따라 또 랭킹 순, 순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상은 1일 점수를 통해 1일 등급별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요 하루 1회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첫 번째 도전할 때 딜량을 얼마나 많이 넣냐 요거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보상량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기간 동안 1일 점수를 누적한 총점으로 시즌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즌은 점검 후부터 3월 4일 새벽 2시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착보너스라고 해가지고 복마의 재단에서는 특별한 힘을 발휘하는 그랑웨폰과 아티팩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신규 그랑웨폰과 아티팩트를 얘기하는건지 아니면은 복마의 재단에서만 또 발동되는 어 기존 웨폰과 아티가 존재하는건지 그거는 내일 업데이트 돼봐야알것같고요 다음은 컨텐츠 추가 및 변경사항입니다. 라그나데아 공방에 그랑스톤 SSR 그랑스톤을 만들 수있고요 그리고 빛의 그랑스톤도 추가되었습니다. 등급은 UC부터 SSR 등급까지 다 추가되었고요. 방어구 제작에 필요한 골드도 하향되었다고 합니다. SSR 등급 방어구 제작할 때 비용은 50만 골드에서 40만 골드로 하향되었고, SR 플러스는 20만 골드, SR 등급은 6만 골드, R 플러스 등급은 5만 골드, R 등급은 15,000 골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토벌전에서 충분히 SR 플러스까지는 파밍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작보다는 파밍으로 먹는게 이득이고요 어, SSR 등급부터 이제 매우 어려운 도전에서만 드랍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안만 있다면은 어, 제작 보아서 SSR 등급 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SR 등급에 네네토 장신구 조각 합성에 필요한 수량을 50개에서 30개로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가끔 막 40만 골드 막 30만 골드 판매하던 장신구 조각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 1500다이아 1,500 다이아로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조각의 개수가 50개에서 30개로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30개만 구매하면은 바로 이 장신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렇다면 기존에 50개로 모아서 만드신 분들은 어 굉장히 손해 보고 한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차등 보상에 대한 그런 설명은 따로 보여 있지 않고요. 다음은 몬스터별 하향 능력치를 이렇게 리스트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주의 상황에는 6챕터 안개지역 몬스터는 크기가 15% 커졌고요 그리고 하향되는 몬스터 리스트 이렇게 챕터별로 나와가 있습니다 어쨌 우리가 중요한 거는 5챕터 6챕터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5챕터에서는 투구 뿌리부터 이렇게 일반 몹들 싹다 하향되었고요 6챕터에서는 교단병, 교단지원병, 단단한 교단병, 그다음에 토템과 단단한 토템 이렇게 5개의 종류만 하향되었습니다 그리고 5챕터, 6챕터 스토리 진행 중에 나오는 네임드 보스들 자 5챕터에서는 아궁이무무 아고드, 나이라, 토드마 카릭, 루인, 클로에 로모 싹다 하향되게 되고요 그리고 6챕터의 네임드 스토리 보스들은 바둠, 맘바 베인 딱 베인까지 이렇게 하향이 되네요 그 다음 보스에서는 3챕터에서는 데사이저, 4챕터는 아이샤 5챕터 보스 발락 아무튼 5챕터는 전체 하향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엄청 쉬워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네토 상점의 다이아 상품 가격을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자, SSR 등급의 그랑스톤은 기존 5,000 다이아에서 1,000 다이아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어, 이거 엄청나게 내려갔네요 그리고 지급차액 4,000 다이아가 생겼는데 어, 이 부분은 어떻게 주는 건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네네토 상점의 가격 조정으로 점검 이전에 다이아 상품을 구매하였던 모든 기사 단장님께 이 조정된 양에 따라 차액을 점검 이후에 우편함을 통해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 이 깎인 만큼 이 차액들을 전부 다 우편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어, 일부만 주는게 아니고 차액 전부를 받게 되네요 요거는 굉장히 다른 게임과 비교되는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차액 줄때 일부만 주는데 요거는 전부 다 이렇게 주게 되네요 자 계속해서 SSR 등급의 방어구 그렇죠 요 15,000 다이아 나왔던거 오 2,400 다이야 2400다이아로 나오게 되고요 SR 플러스 등급은 5000다이아짜리가 이제 800다이아 SR 등급 장신구 조각은 1000다이아에서 400다이아 R 등급 장신구 조각은 156다이아에서 80다이아로 떨어졌습니다 오, 이 장신구 조각들은 오, 중소가금 무가금까지도 하나씩 구매해볼 만한 겠네요 장신구 조각 자체가 30개로 바뀌었으니까 2400다이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R 등급 장신구는 곱하기 30에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그렇다면 10회 뽑기, 10회 뽑기 안 하고 알등급 장신구 한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만큼 네네토 상점에 들렸을 때 얼마나 장신구, 종주도 여러 가지인데, 한두 가지 정도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잘 나와주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실내 네네토 상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톡방에서도 얘기를 했고, 계속 네네토로 사기꾼이라고 제가 물어갔거든요 하지만 패치 이후에는 그나마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각, 특히 SSR 등급, 방어구하고 이 장신구 조각들은 어, 구매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퀘스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는 새로운 라그나데아에서 새로운 서브 퀘스트인 긴급 파견을 수락할 수 있다고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6챕터 메인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해야지 이 서브 퀘스트가 나오게 되며 이 퀘스트는 1회만 클리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는 퀘스트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보상들을 보면은 어, 1천 다이아 SSR 등급, 방어구 소환권, 그 다음에 그랑스톤 선택권 두 개가 있고요 마지막인 잊혀진 고대 유저까지 클리어하게 될 경우, SSR 등급의 그랑스톤 선택권 세 개와 희귀 등급 해결사 칭호를 받게 됩니다. 와, 일단 이 방어구 소환권 한개 준다는 게좀 굉장하네요. 그랑스톤까지. 다음은 배틀모드에 대해서 변경되는 점입니다. 매우 어려운과극강난이도의 클리어 보상 중, SR과 SSR 등급의 그랑스톤의 획득 확률을 상향 조절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국 퀘스트의 목표 몬스터 1차 개선 이후에 또 우리 유저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몬스터들의 위치와 수량, 등장시간 등을 조절하여 보다 쾌적한 플레이가 될수 있도록 개선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업데이트된 후에 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부분에서 다 이렇게 개선되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필드에서 범위를 가진 아군 타겟의 스킬 효과가 파티원들에게만 적용되도록 변경되고요. 그렇죠 이거 파티 되지 않아도 필드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다같이 스킬 효과를 받았는데 드디어 파티원들에게만 적용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보유 가능한 포인트들을 늘렸고요. 결장 포인트는 5만점에서 10만점, 길드 포인트는 3만점에서 10만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오르가 수정된 부분입니다. 그랑 웨폰 중에서는 라스의 스아르 웨폰인 발자드의 일반 스킬 사용시 첫 타격이 맞지 않는 현상 수정되었고요. 나마리의 쓰알웨폰 제르티온의 해방 스킬이 또 간헐적으로 맞지 않는 현상 수정하였습니다 어 저도 데리플레이나 또 제가 이제 보스플레이 하면서 느꼈는데 이거 확실하게 버그였었군요 저는 제가 이 맞는 타이밍을 못 맞춰서 안 맞는 건줄 알았는데 이거 확실하게 버그였습니다 그리고 몬스터의 토드마, 토드마드 넉백, 로몬는 에어 이 상태 이상 아이콘 버프가 노출되지 않았던 현상 수정되었고요 안개 요새 지역의 종말의탑 일부 위치에서 몬스터가 보이지 않지만 캐릭터가 공격당하는 현상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틀 모드에서는 이 간헐적으로 선멸전에 적용된 일반 공격 데미지 증가가 일반 필드에서도 적용되는 현상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해서고 7층 보스 몬스터의 체력이 0% 상태에서 재도전을 할 경우 이 보스 몬스터가 등장하지 않았던 현상 수정되었고요 그리고 무한해서고 8층에서 획득 정보에서 입수 가능한 보상, 보상의 개수, 이 오탈자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외 퀘스트에서는 어, 6챕터 에피소드 29에 사악한 미소 1, 이 퀘스트가 진행이 불가능한 현상이 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일 추가되는 그랑사의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복마의 재단일 것 같네요. 과연 여기서 오르타의 효과가 얼마나 적용되게 될지, 그리고 태그 전투이기 때문에 이 팀버프, 팀버프를 지속적으로 발을수 없는 그런 액티브 스킬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많은 공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밀이 풀리는 열쇠입니다 이벤트 열쇠 자, 1월 2 6일부터 꾸준히 하신 분들은 지금 다 출석 보상으로 다의 이 열쇠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열쇠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소개해 드린다고 하는데 자, 이 열쇠는 향후 개최되는 그랑메폰 페스티벌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그랑웨폰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도 있지만 변신 그랑웨폰을 100%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언제 이페스티벌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다이아 열쇠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고 동 열쇠, 은 열쇠는 이것도 페스티벌에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다이아 열쇠의 사용처만 정확히 나와 있고요 그럼 동열쇠와은열쇠는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풀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궁금증으로 남아있고요 어, 일부 유저들이 라그나데아 마을에서 일반 황동열쇠처럼 사용했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열쇠는 어디 필드에 있는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나 새롭게 정보를 알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개발자 노트 마지막 이미지에는 현재 7 챕터로 추측이 되는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현재 7 챕터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바로 이쪽이죠. 위에. 라그나데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까 보신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6 챕터를 모두 클리어한 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또 알려주셨는데, 서브캐스트, 어, 서브캐스트가 잠긴 상태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쭉 보다보면은 뭐 여러 속성별의 정령왕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봐서는 이 7챕터는 어 메인 속성은 약간 빛속성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외 세분적인 보스들이 전부 다 빛속성이 아니고 각 속성, 불속성, 바람속성, 땅속성 전부 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약간 키우지 않고 있는 윈이나 카르트 그리고 라스 이렇게 세가지 남자 캐릭터들 아무래도 이 사용처가 나오겠죠?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업데이트 되는 즉시에 바로 복마의 재난 참여를 해봐서 어떤 형태의 보스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